뭐? 뭐야 메달 꽉 찼어? <웃음> 뭔가 했네 어쩌다보니 태양메달을 다 모은 것에 대하여 야 이건 이건 좀 아니 이건 이건 좀다음면한번 <웃음> 해볼까? 이야아 <웃음> 도대체 왜 그래? 이거는 진짜 너무 과하다 진짜 내가 봐도 주전자 물좀 올릴게요 똑똑한 놈너들 뭐하냐 너 신나게 뒤잡놓고 어? 어? 솔라이 리로와너로안나 와 와? 겁나 잘 도망가네 <웃음> 그래도 내 청자라서 엄청 잘 버티네 난 나쁜 것만 배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좋은 것도 배웠네 좋은 건가? 아아 아, 오늘 안 가져왔네 팔란 판란 있으면 팔란으로 상대해 주려고 했는데 역시 역시 몸에서 거부를 하는 거 특수 특수 특대검이 없네 뽑아라 너의 칼을 Nope <웃음> <웃음> 아! 내가 뻔한 술수에 걸릴 것 같느냐? 대놓고 세스터스 드니까 눈치 까지 거기서. <웃음> 좀 멋있었다. 완전 카리스마 있어. 이러니 망자들이 뻑이 가지. 겁나 카리스마 있어. <웃음> 아. 저걸 와 결국 죽이네. 끝끝내 염철 죽였어. 네? 뭐? 뭐야? 메달 꽉 찼어? <웃음> 뭔가 했네 어쩌다 보니 태양 메달을 다 모은 것에 대하여 오늘 건 편집하기 힘들겠어요 아 편집 안 하면 돼 <웃음> 제가 편집을 안 한다고 해서 영상감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뭘 계속 만들어요 저는 엘를들방송할때요 <목소리> 아니야 한동안은 나도 BGM 좀 듣고 싶은데 한 100회 차쯤에 끄겠지 이제 아 질려 하면서 <웃음> 끄겠죠 뭐, 제거해야 돼. 난 쓰레기. 그런 생각 있냐? 예전에 여자친구 있냐 없냐 그거부터 먼저 물어보는 게 예의 아니야? 망할 놈아. 뭘 금방 만들어? 내가 무슨 카사노바도 아니고. 씨, 애초에 돈이 있어야 돈 있어 만나는지 말든지 하지. 저는 가난한 예술가인 뿐이에요. 돈 없는 예술가도 연애는 했다던데. 아이고 뭐, 불만 있어요?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건데 뭐? <놀람> 이 자식 언제 내려갔어? <웃음> 나 음료 안 꼈나? 뭐야 이거? 좀 많이 아파 보인다고요? 예. 두 다리가 지금 품질러지긴 했는데 네뭐 괜찮아요 너는 괘씸자야 너는 괘씸자야 다들 스타트 라인에 딱 써요 동시에 출발하게 에이, 여기서 같이 출발합시다 제가 칠색석 딱 던질 때 던질 때 출발하는 걸로 지금 앗아이 자식 투니버스 사라졌죠? 사라졌겠지? 당연히? 이제? 아직도 있다고? 투니버스가? 여기 아직도 있어 그리고 올림프스가 최고였지 올림프스가 얼마나 미아가 됐는지 어른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지 일단 쓰레기들 그리스 신들 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아 자네가 봐야 할게 있어 가라 투스몬 동생이 단단해졌는데 쟤는 진짜 양심도 없다. 로리안이 지금 두번 죽었는데 피가 저래요 지금. 아니 세번 죽었지? 동생 진짜 양심 없다. 일어서! 넌 로스릭의 자존심이야. <웃음> 몇번 일어나는 거야 진짜. 아 뭐야 이거. 난 아이디 봤다. 너 소환 안 해. <웃음> 너도 개심자이 <괘씸자>, 자식아. <웃음> 뭐야 이, 이게? 뭐... 이게 도대체 뭔가요? <웃음> 뭐야 이거? 이게 왜 이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아이 완전 처음 보는데. Bye, have a great t 어 <웃음> 돌아갔어, 돌아갔어. 저지할걸 그랬어. 도망갈 때 눈치 까야 되는데, 난버프 거는 줄 알고. 아씨 <웃음> 아 소리 소리가 없으니까 저거 구슬 있죠 저거 아예 앞이 가려지니까 무슨 동작이 나올지 모르겠어 <웃음> 아 이거 씨, 감으로 어떻게든 해보려 했는데 저게 안되네